밖이 쓴 병으로 몸이 점점 굳어가는 아빠 그런 아빠 곁을 지키는 단한 사람 12살 명호입니다 아빠는 도와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어린 명호는 아빠의 손과 발이 되어 아빠를 지킵니다 화장실을 갈때 혼자 걸어다 자주 넘어져요 명호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12살 명호는 아빠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지니까 무섭고 그래요 아빠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치료비와 생계비가 절실한 명호 어린 명호가 아빠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해주세요